<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 게임 플레이를 정말 초반부밖에 플레이하지 못한 점 게다가 녹화본까지 오류로 거의 다 날아간 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본격적으로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점들을 다 고친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고스트리콘의 플레이는 디비전과 어세신크리드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잠입 슈팅 게임의 느낌으로 여러가지 전략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적들을 공략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냥 몰려오는 적들을 쏴죽이거나 무식하게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드론을 사용하여 적들의 위치 정보와 동선 주요 거점이나 시스템들의 위치를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과 다양한 스킬들 아이템 들을 통해 소음기로 조용히 적을 처리한다던지 조용히 적들의 목을 딴다던지 하여 많은 전략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간 진행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어 말은 이렇게 해뒀지만 결국 아이템이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게임 난이도가 낮으면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지 시전도 가능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클래스 시스템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는 어사이트 샤프스터 펜서 필드메딕 총 4가지의 다른 특성을 지닌 클래스들을 선택 함으로써 저마다의 캐릭터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고 같은 클래스라고 해도 스킬 포인트 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떤 특전 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플레이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실험적인 캐릭터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게임을 정말 다채롭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고스트리콘에 추가된 레이드가 이 클래스들끼리의 협동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컨텐츠라고 하네요 총기 같은 경우도 레벨에 따라 다양하게 강화가 가능하며 게임을 진행하다가 획득하거나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총기 부품들을 이용하여 총기 자체 성능보다는 총기 좌우 반동을 잡을지 상하 반동을 잡을지 소음기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할지 규정거리에 맞는 스코프는 무엇인지 등 자신의 이용방식에 상황에 따라 무기들을 개조하여 여러가지 전략적 요소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게임의 재미와 높은 자유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환경들은 오지에서 작전을 펼치는 군인의 이야기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 나무, 풀, 바다 등의 레벨 디자인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을 진행하다 은폐할 수 있는 환경에서 포복을 하게 되면 포복 위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에 녹아들어 적들의 추적을 더디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맵을 돌아다니며 캐릭터를 스캔하는 드론을 피하는 등 숨막히는 군인의 작전이라는 카테고리에 리얼리티를 더해주어서 게임의 몰입도와 긴장감을 높여주는 좋은 요소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추가된 야영지 시스템은 맵 곳곳에 존재하여 빠른 이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야영지에서 취식을 하며 아이템들을 정비하고 클래스들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야생동물을 처치하거나 식물을 채집하여 획득한 재료들을 통해서 각종 아이템들도 제조할 수 있으며 정비를 통해 버프를 획득하는데 여기에 간단한 모션까지 들어가 좀 더 작전에 대한 몰입을 더해줍니다. 퀘스트의 진행방식은 오픈월드 게임처럼 메인 퀘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브 퀘스트나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발생하게 되는 돌발 미션 다양한 조사 등등으로 인해서 활동의 폭과 전체적인 게임의 진척들을 올리는 방식인데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퀘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찍어주는 방식과는 달리 퀘스트의 힌트들이 숨어있어 어떤 지역에 어떤 지형에 북서부에 위치한 나무 아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직접 지도를 보고 해당 위치를 어림잡아 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도중 진행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메인 퀘스트 외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고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등좀더 게임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의 몰입도를 올려주는 모션도 다양한 지형 조건에 따라서 때굴때굴 구르거나 슬라이딩을 하고 크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다리를 저는 등좀더 현실적인 모션들로 인해서 게임의 리얼리티를 더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은 당연하겠지만 장점을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최적화 문제 덕분에 요구사양을 충분히 상회하는 사양으로도 프레임 방어가 잘 안돼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약간 애를 먹었으며 캐릭터 정보창을 들어갔는데 무한로딩에 걸려서 게임을 재부팅해야하는 무한로딩 문제 사다리 타고 올라갔더니 이상한 곳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게임버그 현상 아니 요즘 게임에 탈출시스템도 안넣어주나 더불어 다양한 시체버그 ai버그 모션버그 광원버그 그래픽 깨짐 현상은 더불어서 저같은 경우엔 특정 지역에 자기만하면 무슨 바이러스의 벽이라도 쳐진거 마냥 게임이 멈추고 튕겨서 캐릭터를 새로 생성해야했으며 게임을 멀쩡히 진행하다가도 갑자기 프리징 현상이 일어나거나 게임이 멈춰 그냥 튕겨버린다거나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알탭을 누르고 다른 화면으로 가면 윈도우 하단바에 게임을 찾을 수 없다거나 하는 각 좀종 버그와 튕김 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녹화 프로그램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녹화 프로그램이 과부하 가 걸려 충돌이 일어났고 급하게 예전에 받았던 플스4 코드를 입력하고 플스4에 따로 게임을 받아서야 그나마 튕김 현상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출시를 한달 남짓 남긴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PC 기좀 품질관리가 너무나도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제 컴퓨터 문제인가 싶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봤는데 역시나 저와 같이 심각한 게임 품질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구요 그만큼 현재 고스트리콘의 문제점들은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게임을 예약 구매는 할거는 같아요 그만큼 게임 자체는 약간 밀덕 기질이 있는 저같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촘촘한 콘텐츠와 생동감 넘치는 모션 전략적인 아이템들과 지능 등등이 매력적인 요소로서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각종 오류들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가 힘들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즐겨보지 못한게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